차트 작업까지 모두 끝이 났다면 기본 작업 이에서 자료 값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글자를 적어주시고 자동으로 자료 값이 입력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씩 다 써주시면 됩니다. 오타 하나만 있어도 0점 처리되기 때문에 오타가 생기지 않도록 천천히 적어 주셔야 됩니다. 전체 학생 수를 140으로 입력해도 14로 입력이 될수 있습니다. 140을 정확하게 입력해도 14로 값이 변경될 때는 파일, 옵션, 고급, 소수점 자동 삽입의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1이라고 적으면 맨 끝자리 하나를 소수점 처리해 버려서 140을 입력해도 14로만 나오게 됩니다. 소수점 자동 삽입을 체크 해제해 주시면 해결이 됩니다. 확인 다시 140을 입력하시면 정확히 값이 입력됩니다. 숫자와 문자가 섞여 있을 때는 자동 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끌어주면 자동으로 하나씩 증가하게 됩니다. 더블클릭을 하셔도 되고, 키보드의 f 2를 눌러서 편집 작업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동 채우기를 해서 숫자값을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값을 다 입력하셨으면 저장 버튼을 누르시고 엑셀 창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